바로 들어가기로. 오픈. 아, 안 되는군요. 마을리스요마을리스에는 열쇠에는... 글쎄 지금 있을걸요 a n s Roberts. How are you doing? w o talk about today. Nurse 로버트 아버지가 많이 저 얘기를 할수 있냐고 물어본 걸 봐서는 로버트란 양반도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하, 하죠 느낌이 머리핀 캐서린의 머리 캐서린 누구야? 근데 뭘 조심하라는 걸까? 지하실에 창고가 있었는데. 조심하라고 하는게 조금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찍어놓은 사진 볼까요? 완다는 1층에 있고 캐서린... 캐서린은 간호사인가?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박스 열어볼 수가 없군요 하하 이거는 아아 나오는구나 일단 보니 램지 앤드류 리드 마론 폭스 셋다 처음 보는 이름이고요 일단 이게 나중에 또 궁금해지면 그때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완다 테일러 레이먼드 브라운 아 레이먼드 브라운이구나 34 블랙파인 거리 아 아까 전화한 거는 로버트였죠? 예 네. 실버레이크 거리에 사는 완다 테일러 완다 테일러가 조금 음 일단 돌아다녀보겠습니다 더네 레이몬드 브라운이랑 병상 보고 부정맥 돌아가셨나 이분? 아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어... 카이손튼, 카이손튼 이란 사람은 아 어... 저걸 했나봐요? 퇴실을 했나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게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콜리, 이 사람도 뇌졸중, 머리부상이 있군요. 레베카 운터 말론 폭스. 아 이거는 게임이 조금은 어려운 곳으로 제가 온것 같아요. 네. 음성 사서함도 없고 카페테리아군요. <웃음> 불이 안 켜지나? 캐비넷? 이런 거 열리지는 않고 안에 세탁용품들 예. 이게 뭐야 아 냉장고 때문뭐 따로 이르타할 만한 게 없네요 여기는 하하 일단은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술실인가봐요? 어 근데 같은 데를 뺑뺑 도는 것 같지? 여기는? 키가 완다 테일러 건데 아! 집키인가 보다! 이거는 그죠? 그런 느낌인데? 집키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 닥터 유즈올리 그러면은 의사 방에 뭐 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흔한 키가 하나도 없지 여기는? 음 아무도 없고 흠 볼까요? 얘도 잠겨있고 어 이거 의료 카드의 키인가봐요? 헨리 존슨 스텝군요스테키를 음, 받았구요 음, 여기는 뭐별 다른게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나가서 어씨, 깜짝이야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여기는 으스스한데 자 일단은 뭐 209호 어? 206호 화장실 잠겨있고요 아디오스? <웃음> 아디오스 라는게 있네요 네. 우유도 있고 음... 이거 별... 누가 싸웠나 여기서? 어 새로운 단서가 또 나왔습니다 한나이게 음. <웃음> 니콜이 얘가 이제 딸인 것 같죠? 예. 가면 갈수있게 자꾸 말을 안하게 되는데 아하... 이게 도대체... 무슨... 단서가? 이게... <웃음> 중요한 단서일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긴 하면서 예... 아... 타임캡슐 넣어도 좋고... 뭘... 실수를 좀 했나 봐요? 잘못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니콜이라는 친구가? 오우! 타임 캡슐이 그 저기 숨겨져 있는 장소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 어떤 중요한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단서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약물이 있네요. 이건 뭐다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내용이 어렵네요 이게 어? 이거 아까 봤던 건데? 하출수에서 스토리 오브 톤티? 뭐야 이건? 쪽지네요? 헤럴드 메이슨 약간 유서 같은 느낌으로 편지를 썼나봐요 헤럴드 메이슨 아 일단 슬픈 내용의 편지가 조금 보여지고요. 책이 많은데 해럴드 메이슨 파출 수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인가? 이게 왜 이렇게 낮은데 게임이 음산한 느낌이 들죠 이게? 아 어, 여기는 재활하는 데인가 봐요? 단서가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기. 아까 왔던 데인가? 아닌데? 짐볼 있고. 헨리 존슨의 키카드가 분명 어디다 대면 열릴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이렇게 여긴 아까 내가 조사를 했고 잠겨있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다락방처럼 아 밝다 여기서 떨어졌나? 여기서 떨어졌나 보다. 그죠. 여기 아마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로 올라왔던 사람이 그럼 누굴까? 근데 뭐 그걸 조사하려고 온게 아니니까. 일단 병원은 여기까지 조사를 좀 해볼게요. 네. 너무 많이 봤고 아까 봤던 게 여기니까. 어, 그렇지, 요 밑에 왜 떨어져 죽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약 먹고 있던 아까 환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일단 마을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일단 제가 정리를 단서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아직 병원 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파출소하고 아까 그 사냥터 근처에 있는 그집 오두막도 있는데 단서가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이죠 그니까 러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 외진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느낌이라 이해를 해야 될게 너무 많네요 이 사람들의 그런 뭐 마을 행사라든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뭐, 뭐 여기? 오 야, 이런 뭐 이게 오야 이런데도 있어 겁나 무섭네요 여기는 여기 샛길이 있는데 샛길에 이렇게 음 뭔가 벙커로 들어가는 느낌 예좀 무섭네요. 여기, 이건 뭐야? 맵을 한번 볼까요? 아, 시장 저택이군요. 저택입니다, 여기는. 네. 와, 이렇게 고풍스럽게 잘 사는 집인가? 시장인이 살았을겠죠? 아마? 어, 열리네요. 여기도 왠지 사람 살만한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렇게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이게? 어? 아방 안에 약도가 있구나 어 열리고 일단 바깥부터 먼저 조사를 조금 해볼게요 예. 네. 지금 찾는 게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는 건 아니고요 단서를 조금 더 수집을 하려고 음. 이렇게 왔구요 저 마을 온단 소식 듣고 다들 런칭인 것 같다고요? <웃음> 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8470이 돼있네 이런건 이렇게 하나만 눌러본면요6 8470? 몰라 안해 네. 일단 야 이게 뭔데 커튼을 이렇게 쳐 놨어? 일단 주변에는 뭐가 없는 것 같죠? 박스가 있어요 뭔 박스야? 다빈치 포도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뭐 와인 이런 건가? 지금 수확이 없네요 대단한 박지가 지금 안 나와서 좀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음 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오너라 작동역시 안하고요. 스위치는 박스만 주구장창 이게 뭔 집이 이래 이야, 근데, 이런 집에 살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거. 음. 그냥 뭐, 별거 없는 집이네요? 예. 털어갈 것도 없고. 뭔가 유탈만한 것도 없고. 냉장고는 삼성 지펠 냉장고네. 이야, 예. 이. 이런 게이지돼 있었어요? 토요일에 교회 요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열쇠는 화단 화병에 찾았습니다. 벌써 교회 열쇠는 화단이 아니라 화단 화병 화병에 놓아달라 찾았고요 고풍스러운 것과는 다르게 키친 예 막아놨네요 여기는 음. 오 키가 있어요? 일로와 아니 저택방의 열쇠다 아까 본 거긴가 보죠? 여기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없고 컵스칼 넣는 거 같고 뭐안 열리나 이거는? 아, 열리는구나 아니 자유도는 높은데 너무 쓸데없는 게 그냥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예. 어떻게 추리를 해야 될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가 심증으로라도 의심된 사람이 없기는 하거든요 어 이게 이문이 아닌가 보네 키 쓰는게 일단은 여기 주방 됐고 방도 아 이게 청소방이구나 여긴 아무것도 없고 글쎄가 아,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얘는 뭐야? 아 이거 저거구나 어? 자 단서를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단서가 또 하나 나왔고 3개월 이게 시장 자택이구나 아.. 이 비비안이 살두는 곳이군요, 여기가? 어.. 도르시랑보나드는 누군지 모르겠고 찰스도 찰스는 비비안인가? 찰스와 비비안은 부부관계인가? 근데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93년 6월에 아, 그죠?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이 게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자유롭게 저걸 해야 돼 가지고. 어, 비비안이. 음. 완다는 비비안 저택에그 청소부. 청소부였던 것 같고 이거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그냥들대리기 약간 수발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발 로버트가가 로버트 로봇. 비비안 로버트니까 찰스 로버트 로봇, 비비안 로버트인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소득입니다 앤드류 앤드류는 뭐지? 지 않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스콧은 무시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신부님의 양자구나 스콧 브록스가 아까 용의자로 나왔었는데 그그 그 사람이 교회에 자주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교회 부근이 황, 활동 반경이었는데 여기 일기써 있는 걸 보니까 스콧 브록스는 지금 양자라는 걸몰랐으면 앤드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가 적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일기를 쓴 사람이 어, 아마 스콧 브룩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글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 어 그죠? 그런 느낌이네요 앤드루가 근데 누굴까? 이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누구지? 이 부부 아들인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앤드류의 아들? 추리가 굉장히 꼬이는데 마슈 신부의 양자 일단 스콧은 양자 근데 이게 지금 엄마 버인 비비안 로버트랑 어떻게 싸웠을 싸웠을 수도 있으나 왜 싸웠을까? 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단서를. 네. 앤드류와 스콧은 친했나 보다. 그리고 은기를 쓴 가정부는 스코에에 관심이 있음. 근데 이 스코 스콧...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싸우 누군가랑 싸웠다는데 그게 로버트랑 엄청 높였던 건데 단순히 그 로버트 아니 그 비비안이? 만나지 마라 해서 그랬던 것일지 어, 아 이렇게 갑자기 로맨스로 가면은 게임이 <웃음> 굉장히 미스터리한 추리물에서 갑자기 이제 연, 연애 치정극으로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방을 좀더 볼게요 열쇠가 이 열쇠가 맞을까? 얘도? 아 다른 열쇠군요 이게 뭐야? 아 운동하는 야 집에 이런 게 있어. 버나드, 데릭, 버나드 이게 뭐지? 뭘 뜻하는 거지 이게? 운동하는 그건가? 어, yes. 체육복인가? 이게 뭐지? 여기를 청소했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기 사용했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하인방 열쇠 주방에서 얻은 열쇠가 하인방 열쇠구나 그러면 이게 요건가? Yes. 이거거든요? 예. 완벽한 추리 명석한 이 두뇌 예 예, 야무졌습니다땡 닫아주고 M으로 시작하는 애는 또 뭐야 얘는 또 누구죠? 음, 아 스콧이 조금 나쁜 버릇이 있구나 근데 버나드는 하인들의 약간 총책임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게 M이 누군지 모르겠다 말이죠 M 이 사람은 제가 찾아서 이름을 써놔야 되겠군요. 어 재밌습니다 벌써 이야 이렇게 후렴역 있네요 이 얘기가 그리고 여기는 뭐 없나 <웃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을 수가 대리가 완다 대리에 대한 이야기가. 음. 이 여기 있던 이 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나왔던 쪽지 내용도 그렇고 버나드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스쿼시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근데 그 쪽지를 이 방에 있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을 쓰는 사람이 누구일까 일단 일기 내용보다도 아 일, 일기 쓴 사람 말이구나 밑에 밑에 뜨는 그 도전과제 달성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말의 일기가 근데 이 하인은 그럼 말이라는 하인인데 도루시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글이 좀 많긴 해요 예, 네. 뭔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텍스트만 읽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할수 있죠 복잡하기도 하고 네. 트리샤랑 비비안이 큰 싸움을 했다 트리샤는 근데 스콧을 좋아했나? 그럼 아까 나왔던 일기도 마리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제가 보니까 그럼 이 일기가 전체가 다 마리 건데 도로시의 집 도로시는 노인이네요 예순 살집 정리가 95년이네요 그리고 트리샤와 비비안이 싸움을 했다 왜냐? 스콧이랑 함께 있겠다 이게 트리샤가 스콧의 여자친구인가? 이게 모르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된게 아닐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트리샤가 어, 스콧을 좋아하고 아까 일기가 트리샤 건가봐요 그러면 그죠? 갤러리 청소하는데 미스터로버트 불륜 관계였나? 불륜이었을까? 왜냐면 헤어밴드를 하는 늙은 여자면은 미스터로버트도 좀 어, 나이가 있었을 텐데 아닌가? 미스터로버트 찰스 로버트 같은데? 사진을 왜 찍었을까? 네, 그것도 조금 알아내야 되는 어,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리샤의 생일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아까 거는 며칠이었지? 아까 싸웠다는 게? 잠깐만, 아까 싸웠다는 거. 이거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싸웠다 그랬는데? 트레이샤. 아, 95년 이거였구나. 어? 일주일 뒤인가? 1, 2주일 뒤에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트레이샤의 생일 파티를 했는데, 정원의 헛간 정원의 헛간에서 만났다 비비아는또 스콧이랑 트리샤가 같이 있는 걸또 싫어해? 트리샤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안 간다 그래서 그랬나? 아니면 뭐 자기 아들인가? 스콧이? 아니 근데 양아들인데? 그럼 비비아는왜 그렇게 스콧에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왜일까? 이게 헛간에서 만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둘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 비비안은 트리샤를 대학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대학을 트리샤는 또안 갈라고 버팅기다 싸웠고, 물론 이제 서로 상화 관계가 있고 갑을 관계가 있, 있으나 비비안은 좋게 이렇게 평가가 나 있는 인물이었고, 예, 트리샤 자체는 스콧이랑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1층에 있는 그게 트리샤꺼가 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그 얘기 여자친구가 있는 거라고 이제 뭔가 이제 단점이다. 어, 근데 그게 오히려 말이 되는데? 얘네가 양다리일 수도 있어요, 스쿼시 그건 뭐 그렇지, 고 비비아는 왜 자꾸 스콧을 혼자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트리시한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대학을 빌미로 둘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는 게, 아, 이 교회 양, 목사의 양아들이라 그런가? 왜 그러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떨어져, 병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존슨이었나 보네요. 병원에서 경찰이 왔었으니까 떨어져 죽은 사람이 존슨 이사인가 보다 근데 사고라고 했는데 사고면은 파출소에 나와있던 그세 번째 희생자 두명 중에 한 명이 아닌 타살로 밝혀진 건가? 나중에? 사건이 너무 꼬여있는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은 또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건 쪽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티룸 할수있 비방 증상 편지더미마리는 비비안을 존경하고 있구나 1층의 일기가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웃음>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음... 여기는... 그리고 지금 캐릭터가 성인 여성인데 키가... 160... 중반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정도로 있으면 여기 애들이 다어린애들이었던얘 얘긴데 일단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선소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은 것 같거든요 거의? 어 이거 뭐야 샴페인? 위스키한 잔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네. 어, 이건 뭐야? 와인 서비스 병당 15달러? 아, 150달러 어쨌든 구매해 주셔서 고맙다. 근데 이 다빈치 와인이 제가 아까 병원에 가서 조사할 때도 이거 박스를 제가 봤거든요? 다빈치 와인이 여기서 많이 팔리는 와인인가 보네 지역 와인 뭐 이런 건가 보다 그죠 아까 포도보고 유추해버리는 이 추리력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이렇게 생긴 게 다빈치 와인 저거다 라는 거를 한번더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외에는 어 뭐야 이거 탄광 희생자 아 이거는 저건가? 아까 그... 어디야? 그길 이렇게 중간에 가던 때 중간 옆길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거기가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아마 거기가 탄광 들어간 입구인가 보다 그죠? 12만 달러를 6명에게 기주, 기부를 했어 피곤이어쩌지어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타인들이 그 희생자들과 좀 관계가 있는 건가? 스코어의 기록 보드? 이 비비안 로봇의 죽음과 관련이 솔직히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게 호변장인가 보네요? 네.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남들과 척을 지지 않고 뭔가... 피해자는 원한 관계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죽일 만한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말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미궁으로 빠지네요. 왜 죽었을까? 왜 죽였을까?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궁금. 잠깐만, 흉기 흉기를 왜 찾으라고 그러지? 흉기가 진짜 죽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더 꼬아서 흉기로 대입을 해보면 절대 그 사람일 수가 없는 뭐 그런 유형의 트릭인가 음 보통 이런 거는 좀 어렵게 하죠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니구나 아하 물속에 있었다고 이 양반이 익사를 했다? 네 그런 내용인데 15일 정도?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저는 순이사가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더욱 미궁에 빠져버리는데, 뭘까요, 도대체?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28일,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페인스크릭에서 죽은 게 아니고, 페인스크에서 나와서 죽은 거니까, 왜 나왔을 지는 모르겠네요 병원 측에서는 그렇다고 써 있는데 이것도 좀 의심이 되죠 어 그렇다고 해도 아무 연락 없이 15일 동안 그런 거는 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처사라고 해야 될까요 집 현관 열쇠다 현관이 여기가 그러면? 다른거가 보군요 일단 여기는 한바퀴 다 돌아왔네요 여기는 네.